그러니까 고기 먹으면서 이비치로 이 갖다 본다는 게 너무 아삭이지. 저기... お前、お前、をアップです 제가 찍히는 게 답답해. 저 오, 늦게 가서, 콕! 두 테이블에, 응. 끊어지지 않게, 쇠고기, 쇠고기 발주. <웃음> <웃음> 저번에 왔을 때, 노란다, 주더니아 고기 네. 도돼 아, 그때 네. 놀아져요 계속 볼수나 있을 <웃음> <볼수> <웃음> 아 어, 월급 아, 그러니까 어, 어. 관이가다니기 아, 때문에 음. 그러니까, 음. 그, 정말 힘들어 음. 우리 국가원을 소개하다가 매년 그리고 기사일 수 있을 것에들어왔다 이렇게 해주고 어렇게해 맛있아삭아삭 <목소리도> 맵찔 아, 맛있다. 아